이제 케라스를 통해 CNN을 구현한 뒤 엠리스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직접 쓴 숫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임포트 문을 사용하여 케라스와 파이플러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. 이제 학습에 필요한 엠리스트 데이터를 케라스의 load_data 데이터 함수를 통해 가져와 보겠습니다. 변수 앞에 붙은 x는 0부터 9 사이의 2차원 이미지이며 Y는 해당 사진에 쓰여진 숫자를 의미합니다.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 뉴럴렛을 학습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. CNN은 크게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 레이어 안에는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가 있는데 컨볼루셔널 레이어는 사진에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 맥스플링 레이어에서는 그 중에서 학습에 도움을 주는 큰 값들만 뽑아서 다음 중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자칫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드롭아웃 레이어를 하나 둬서 25% 혹은 50%를 버리게 됩니다. 이제 이 부분을 k e 스로 구현해 보겠습니다. Keras의 n 브2 d 와 m 맥스플링2d 함수를 사용하면 앞에서 말한 컨볼루널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레이어를 만든 다음 드롭아웃 함수를 사용하여 25%의 데이터를 버린 뒤이 데이터들을 뉴럴넷이 읽을 수 있게 플래 n 함수를 통해 뉴런들을 1차원 리스트로 쭉 펴보겠습니다. 이제 뉴런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렐루 함수를 사용한 층을 다시 한번 거치게 하고 손가락을 한번 튕겨서 나머지 절반을 버려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0부트국까지 카테고를 나눌 수 있게 소프트 맥스 함수를 거치면 합성 곱 신경망이 완성됩니다. 추가적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손실 함수를 적용해 주겠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12번 반복 학습을 시키면 매 학습마다 정확도가 상승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무려 99.4%의 정확도를 갖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는 다시 말해서 뉴럴넷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1만 장의 사진을 주면 그 중에서 단지 60장만을 잘못 판독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직접 쓴 숫자를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친구로부터 자, 7을 받아왔습니다. 사전에 흑백 사진으로 바꾸고 뉴럴렛이 학습한 28 x 28 사이즈로 크기를 줄여주었습니다. 이제, 파이프로 함수의 그레이 스케일 필터를 사용하여 검정색과 흰색만을 남긴 사진을 프리딕 d 클래 t c 라는 함수에 넣어줘서 카테고리를 뉴럴렛이 예측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! 아, 단지 2분 만에 컴퓨터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학습하게 되었네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이제 눈앞에 있는 컴퓨터가 쇠살 먹은 제 조커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CNN을 사용하여 숫자를 학습시켜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